물살이 엄청 세고 엄청 깊다 <웃음> 수영할 줄 몰라 <웃음> 뭐, 머리 머리 야, 춤이 왜 이렇게 된거야? 바위에 이게 껴가지고줄 뻔했어 응. 응. 도깨비? 도깨비? 응. 도깨비? 도비 이거? 이거? 이거? 엄마가... 엄마가 왜찍어 내가 릴게 갖고 저희가 놀아. 너무... 그래, 그래. 빨리 치고 놀자. 빨리 치고 놀자. 이 그래. 뒤에 이렇게 있어. 이게기나 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봐서 치 이렇게 계속 돌려.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 이렇게? 응. 어. 그치. 그치. 안 들어갔냐? 꾹꾹 해봐.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껴주면 돼. 응. 일단 여기한번더 해. 안 빠질까? 내가 더봐볼게 뭐에서 쓰는 물건인거 할머니하고 오빠 만났다. 오빠 만났다. 다 오빠 만났다. 오빠 다다 아, 시원해. 아, 진짜 살것 같아. 아, 진짜 덥다. 빗소리 좋다. 음, 좋지? 음. 비올땐또여런 느낌이야, 엄마. 빗소리 좋지? 음. 음. 비 오는데 가네? 할야지저 아, 밑에 구명조끼가 있어. 아 음. 근데 지금 이 날씨에 밖에 들어가면 춥겠어? 무속에 들어가면 추워? 근데 시원할 것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크림,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앵기는 거 봤어? 응, 봤어. 처음이야. 우와, 물 진짜 깨끗하다. 빨리 막 들어가고 싶어 죽겠네. 나 옷걸이 입고 와서 들어가면 안 될걸? 아니, 엄마가. 야! 다 쌌어? 응? 가자! 가겠지. 어... 땀흘려야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어, 물살이 이렇게 세~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심장마비 걸렸어. 아, 그래. 그래. 우와, 크다. 저 보니까는 고동이야 이거 크다. 엄청... 어... 이거 버리기 아깝다! Ha ha ha ha ha ha! 잘가네. 계단이 이렇게 높아? 집중했어. 나려 물려라 물려라. <웃음> 이거 봐. 여가린 뽀뽀를 <목소리를> 깜빡뽀고 안챙겨왔 <안신구였어> 이렇게 불편하잖아 근데 왜 먹고 싶어? 아 우리 거 그거 내가 저기 후라탄처럼 It's r o o d 음! 오! 복숭아. 에! 뭐야? 이거 복숭아 껍데기 안 껐어. 그냥 먹어. 음! 달아. 음. 응. 캠장님이 서비스로 전 사이트에 커피 돌렸어. 대박. 와. 처음이야 이런 거. 신경쓰는거야? 어. 아니 아니 니가 아 배부로 왔던데 언니 저기 그 앉아있는데 있지? 어. 그 근처래 어. 구명조끼 입어야 된대? 입어야지 응오 어, 조심해 우리 깊어서 그거 꼭 입어야 되나봐 아 사부 아니? 혼자서 정도 정도 어, 이렇게? 어, 혼자서 이렇게 땡겼네. 굿! 굿! 당연 잡고! 무서워?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웃음> 한번죽 <집에> <웃음> 하하하하하하, 빨리 이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죽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아유, 진짜요. 물살이 엄청 세고 엄청 길다잉. 수영 못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겠다. 너무 좋다, 근데. <목소리도> 멀리 가지 <마>. <웃음> 왜 앞으로 안가 <웃음> 왜 앞으로 안가 <웃음> 했다는 <웃음> 했는데 안 가. <웃음> 훈련시킨줄 알겠다. 우리 <웃음> 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겠다. 이제 파. 뭘 해도 이렇게 어설프냐 나는. 참 신기해. 뭘 해도 어설픈 사람들이 있다더만. 그게 난가 봐. 손 씻었어요. 손 씻고 왔어요. 같이 하려고요. 위생적입니까? 네. 아주. 아주 깨끗이 씻고 왔어요. 뭔 소리야. <웃음> 고랑인가? 얼마 크나? 스탑 해줘. 응. 이제부터 왜이렇게 낮에 선적으로 비가 없냐? 어제도 그랬잖아 그지 이거 가운도 날씨가 그래